잠깐 짬내서 노가리를 좀 풀면 제가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 돌아다니다가 어몽어스가 망한 진짜 이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근데 거기에 제 이야기도 있더라고 뭔가 이렇게 댓글에 그 내용에 내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댓글에 내 이야기가 있었어 근데 어떤 식으로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했었던 그 당시에는 이제 어몽어스라는 게 스팀에도 올라와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이치 아이오라고 해가지고 인디 게임을 만들어서 올리는 그런 사이트에 올라와 있던 그런 게임이었어 음 그런 게임이었고 심지어 가격이 없고 그냥 기부 제도였어요 기부 음, 기부 제도여서 5달러를 내도 되고 뭐 안내고 그냥 공짜로 다운로드 받아도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었던 이 어몽어스 라는 게임이 중간에 이제 스팀에 올라오게 되면서 제가 또 즐기게 되면서 사실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여기 보면은 2018년이에요 무려 여기 보면은 이제 유튜버 케빈최가 새로운 비디오를 포스트했고 그는 전에도 여러 영상들을 몇몇 개 만들었고 우리는 그들을 너무 좋아해요 비록 우리가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말이죠 이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갑자기 스파이크가 이제 이용자 수가 갑자기 여기 1800명 이상 팍 늘면서 원래 200달 이었다가 그죠 갑자기 6배 성장하면서 서버가 한번 터졌다 어 그래서 어쨌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이 서버 관리를 좀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가 났었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인 유저들을 좀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머머스라는 게임이 그러면서 한국어 패치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필요했던 색깔 같은 것도 막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머리 장식 같은 것도 약간 우리 크루에 맞는 것도 좀 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주셨어요 어, 어머머스 팀 쪽에서 그래가지고 되게 우리도 막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컨텐츠를 만들다가 제가 약간 좀 질리기 시작한 이유는 이거는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서 들어주셔야 될 것이 이거는 다른 유튜버들을 저격하는 거라고 들으시면 안 돼요 다른 유튜버 분들을 저격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유튜버 분들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이 어몽어스 라는 게임을 이용해서 그 안에서 뭐 컨셉 같은 거를 잡아서 뭔가 찍는다던가 뭐 이런 거를 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게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낳아요 그런 어떤 컨셉 플레이가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낳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이제 유튜버가 아닌 사람도 컨셉질을 하기 시작해 그니까 본격적으로 이 게임에 대해서 좀 알고 이 게임을 정말 재밌게 즐기고 싶은 그냥 일반 유저들은 얘 뭐지 싶은 플레이를 막 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어 그냥 본인은 되게 그게 재밌는 줄 아는 거야 근데 근데 사실은 그게 유튜버의 방송이고 컨텐츠일 때 재미있는 거지 사실은 본인들이 한다고 그 상황을 모든 상황을 재미있게 끌고 갈순 없는 거거든 자기가 방송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나이대라는 게 점점 뭔가 어려지기 시작해요 이게 컨셉질이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저도 살짝 질려버렸던 거야 순간 중간에 그래서 이제 어몽어스를 그만두게 돼요 제가 어몽어스를 그만하게 되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돌아봤더니 어몽어스가 정말 펌핑이 많이 돼 가지고 이제 해외 유튜버들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어몽어스의 컨텐츠를 자기가 직접 만드는 유튜버들이 생겨. 맵도 직접 만들고 막 모드도 직접 만들고 막 무슨 상황극을 해 버려요. 어몽어스라는 게임을 이용해서 막 상황극을 할 정도로 막 그렇게 발전을 해 버려. 애들이 막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막 300만, 막 400만에 이렇게 막 조회수가 터지니까 해외에서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컨텐츠를 이용해서 그 캐릭터들을 이용해서 막 만들기 시작해요 자기 팀을 꾸려가지고 아예 이제 개발팀을 아예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별의 별 모드가 다 나옵니다 그때부터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했던 거 모든 캐릭터의 색깔이 같게 하기 그 다음에 100명 접속하게 하기 어, 그 다음에 뭐 물건 숨바꼭질 하기 뭐 이런 것들 어, 뭐, 그런 것들의 모드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숨바꼭질도 숨바꼭질인데, 뭐, 예를 들어서, 직업. 새로운 직업 신직업 뭐 보안관 같은거 추가하고 막 러버 추가하고 그죠 메딩모드 뭐 그런거 경찰 더 추가하고 막 이런거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었냐면은 이 상황이 이게 어떤 사이트냐면 원래 커스포지라는 곳은 주로 다운받는게 마인크래프트 모드를 다운받는 사이트예요 여기가 근데 이 커스포지에서 마인크래프트가 아니라 어몽어스에 주목을 합니다 네, 어몽어스가 모드가 많이 나오겠는데 인기가 워낙 많으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어몽어스 페이지를 추가해서 이 모드를 올리는 곳을 만들어줘요 페이지를 이 커스포지라는 곳에서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막 이런게 올라오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어몽어스 개발팀의 이제 몰락 어떻게 보면 이제 몰락이죠 어몽어스 개발팀의 몰락과 어떤 침체가 시작이 됩니다 어, 이때 사실은 어몽어스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원래 마인크래프트처럼 정말 발전적이고 이 컨텐츠 자체를 계속 펌핑시키고 유행시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드를 만들 수 있게 밀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내 게임을 다 열어버려야 돼막다 열어버리고 코드 다 열어버리고 막 그러면서 모딩할 수 있게끔 막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어몽어스 개발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쓸데없는 거를 자꾸 조금씩 수정하면서 버전을 계속 올려요 조금씩 조금씩 뭐 예를 들어서 뭐 1.04, 1.05, 1.06 이러면서 버전을 조금씩 조금씩 계속 올려요 그러니까 버전업을 하면 할수록 이제 호환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돼 모드들도 계속 업데이트하고 또 업데이트하고 그냥 개발이 너무 힘들어지게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는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까놓고 말해서 어몽어스 개발팀이 본인들이 나서서 추가하는 것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빨리빨리 컨텐츠가 추가되면 누가 뭐라고 해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모더들을 되게 힘들게 운영을 하는 거야 잠깐 들여다볼까요 모두들 잠깐 들여다보면은 여기 보면 뭐 크라우디드 뭐 쉐리프 해가지고 이제 직업 추가 뭐 당연하고요 심지어는 여기 보면은 브롤스타즈 맵이라고 해서 커스텀 맵이 올라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건드리기 좋았으면 게임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거를 권장하고 차라리 업데이트로 예를 들어서 창작마당을 열어 창작 마당을 연 다음에 창작 마당에 아이템 하나만 딱 구독하면은 모드 로더랑 그 다음에 그런 모드들을 이렇게 호환해서 깔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야 일부러 그 다음에 외적으로 맵메이커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냥 그 아이템 소스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맵 만들 때 썼던 소스들이 있을까 그거 그냥 열어 버리는 거야 그냥 맵메이킹 하라고 웜즈처럼 그러면은 진짜 맵 수십 개 나왔을 걸 맵 수십 수백개 나오고 그 다음에 모드 쏟아져 나왔을거야 진짜 제2의 마인크래프트처럼 진짜 몇년간 살아남았을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모드같은거 정말 제주꾼들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몽어스로 뭐 롤처럼 막 AOS 장르를 만들어버린다든지막 레벨업 뭐 스킬 뭐 이런거 하면서 뭐 난리났을거야 진짜 요 귀여운 그래픽으로 막 롤처럼 막즐겨버린다든지막 어, 별의 별끝 다나왔을거임음 진짜로 그래서 요런거를 이제 했 사야 된다. 이게 지금 맵뿐만이 아니에요. 맵이랑 역할뿐만이 아니라 이런 거리 기반 음성 채팅도 나오고 뭐 별의별 게다 나왔지, 진짜. 좀비스 모드. 뭐 이런 거봐 봐요. 그러니까 막 좀비 생기고 뭐 난리 나. 그냥 아예 다른 게임으로 태어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마인크래프트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주술회전 유행했다? 주술회전 모드 나와. 그렇게 된다니까 이게 모더들이 달려드는 게임은 그게 돼요 어, 뭐 유행했다 그럼 바로 나와 기멸의 칼날 유행했다 바로 나와 스킨 바로 나와 막 그렇게 돼요 이게 어, 그래서 차라리 그런 부분을 너무 인색하게 했다 그랬잖아? 그러면 만약에 구구덕 나왔지? 구구덕 기능 모드들로 다 내줬을 거야 모더들이 순역 게임 나왔지? 순역 게임 룰? 다 해줬을 거야 모더들이 그러면서 명맥을 유지하면서 이제 어몽어스는 어몽어스대로 계속 막 RPG 모드도 나오고 막 별의별게 다 나왔을 거예요 이거 하다보면은 근데 이제 어몽어스 유저들이 실망했던 포인트가 뭐야 버전업을 그렇게 깨작깨작 하면서 고작 한다는 게 채팅 제한 한번 채팅 제한 이 난리 때문에 다 빠져나갔잖아요 채팅으로 드립치고 하는 게 재밌는 거였는데 그걸 못하게 해버리니까 다 빠져나갔잖아 다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뭐야 2년 3년 5년이 지나서야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숨바꼭질 술래잡기가 이제 나와 4,5년 지나서 그렇게 할 거면 이거 풀었어야지 어차피 진짜 뭐 일도 그렇게 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하여튼 어차피 그렇게 다 따라올 거면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 이거 커스포지에서 어몽어스 탭을 만들어줬는데 모두 올라온 개스가 그래서 고작 33개밖에 없어 이때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버전업을 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음성 채팅 모드도 한적 있거든요 타운 오브 임포스터도 저희가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번 깔아가지고 한 주에 그걸 하잖아? 그러면 다음 주 되면 모드가 안 맞아서 다시 깔아야 돼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 그런 게 근데 뭐 딱히 변한 게 없어 게임은 그러니까 이게 불만이 쌓일 수 밖에 없었다 모더들도 불만이 쌓이고 플레이어들도 이게 뭐가 변하는지 불만이 쌓이고 그러면 점점 이제 모더들 지쳐서 떨어져 나가고 플레이어들 지쳐서 떨어져 나가고 유튜버들 조회수 떨어지니까 할 이유 없고 다 떨어져 나가니까 이제 건덕지가 없잖아 그래서 이게 뭔가 자기 거다 하고 이렇게 뭔가 좀 너무 소유욕을 부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어요 차라리 그거를 맨 메이커도 열고 커스텀 직업 같은 거막 진짜 만질 수 있는 거다 만지게 해주고 다 열어제 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네들 캐릭터 사업 같은 거 하는 거 많았잖아 막 어몽어스 보니까 막뭐 할로윈 코스튬 팔고 티셔츠 팔고 무슨 문구 완구에 막 어몽어스 안 들어가는 게 없어 애들 거에 그런 라이센스만 잘 챙겨도 정말 돈 많이 벌었을 텐데 지금 시들해져 버렸지 그 사이에 그러면서 어느새 막 구구덕 치고 올라와 뭐 마피아 게임들 막 유우죽순 생겨 그런 게참 아쉬워 진짜 운영을 참 그때 미스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내가 듣기로 어몽어스 팀이 되게 적대요 사람이. 근데 팀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열었어야 된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더 이제 시청자들 모더들한테 더 의지를 했다면 어땠을까. 음, 정말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수 있었을 텐데. 차라리 모드 로더를 공식적으로 하나를 인정을 딱 해줘버려 마인크래프트의 포지나 패브릭처럼 아예 공식 모드 로더를 하나 딱 그냥 인정을 해줘버리는 거야 제작사에서 그러면은 이제 모더들이 그 규격에 맞춰서 막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 환경이 조성되는 게임이 진짜 손에 꼽아요 진짜 모더들이 막 달려들어서 이것저것 막 뜯어고치고 이렇게 할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게임이 진짜 전세계적으로 손에 꼽아 그 정말 천금같은 황금같은 기회를 날렸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더 안타까운 건 솔직히 말해서 구구덕 재밌어요 순역게임 재밌어요 근데 캐릭터가 어몽어스만큼 되게 구미가 당기게 생긴 캐릭터가 없어 귀엽고 그지 않아요? 어머스 캐릭터 지금 봐도 너무 귀여워. 어, 너무 귀엽고, 너무 아장아장 귀엽고, 어, 너무 살리기 좋고. 근데 그 귀여운 와중에 약간 이렇게 마피아 신, 어, 범죄 신은 막입 벌어지면서 막 이빨 확 나면서 혀팍 뚫어버리고, 어, 그런 거 보면은 어, 진짜 디자인 너무 캐릭터 너무 잘 됐어. 잘 만들었어. 근본이야, 근본, 진짜. 그러니까 표절작들이 구구덕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긴 해도 어떤 그 한계를 못 넘잖아 그거는 진짜 캐릭터빨이거든 뭔가 그 벽이 있잖아 어머머스의 어떤 아성을 못 넘잖아 그 후속작들은 그죠? 그런 거 보면 참 아쉽다 그냥 그 버전 하나로 딱 고정하고 그 다음에 버전업 같은 거는 길을 모았다가 정말 획기적으로 바뀔 때한 번씩 이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채팅 막은 게 그게 정말 크게 잘못한 게 뭐냐면 정말 구더이 무서워서 장못 담근 격이 된 거야 물론 비매너 채팅 있고 생각 없는 채팅 있고 다 있지 근데 약간 너무 겁냈어 진짜로 그냥 그런 녀석들은 그냥 방장 권한하에 자유롭게 킥하는 시스템만 딱 두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인크래프트를 보고 따라했으면 어땠을까 마인크래프트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황금기가 있어 1.5.2 때한번 황금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7.10 때 황금기가 있었어요 1.70 모드가 정말 많았어요 그러다가 1 1 2 1 2도또 황금기 그 다음에 1.16.5가 황금기 그 다음에 한창 이제 1.17, 1.18, 1.19가 지금 막 빨리 왔잖아 근데 이제서야 지금 1.19.2 요정도가 지금 또 되게 메이저하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분위기가 왜냐면은 멀티나 이런 성능들이 되게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서버도 좋아지고 1.19.2 요쯤이 지금 되게 좋아지고 있는데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드가 이렇게 쌓일 때를 기다려줘야 돼 그 다음에 그 버전별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줬어야 돼 플레이를 커스텀 서버 지원해주고 자기네들이 서버비 다 부담하지 말고 커스텀 서버 지원해주고 서버 오프너 이제 만들어주고 서버 만들 수 있게 그 다음에 버전별로 접속할 수 있게 해주고 마크처럼 어 그래서 만약에 1버전이다 이러면 1버전에서 모드를 이만큼 쌓고 그동안에 업데이트 준비 이만큼 한 다음에 2버전을 한번에 빵 내면 그 2버전으로 다시 모드 로더도 업데이트 해주고 거기서 또 모드를 이만큼 모으고 그렇게 해야 돼 어 그렇게 하고 진짜 잘 만드는 모더들은 채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보면 볼수록 얼마 전에 진짜 어몽어스가 망한 진짜이유 라는 동영상을 잠깐 봤어 내용은 다못 보고 잠깐 봤는데 그 제목을 보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 들어올 때 노를 못 졌어 그래서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아 요걸로 한번 나도 영상 만들어봐야겠다 진짜 왜냐면 진짜 뭐 누구는 안 알아줄지도 모르지만 진짜 넌 뭐냐? 너뭐 되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나는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내가 어머어서 아버지라 생각해 <웃음> 어, 한글화도 내가 시켰어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냥 나 혼자 난 그렇게 생각할래 어 아무튼 그냥 너무 아쉬워요 그 열기가 꺼져버린 게